되게 예쁜데요 노란 꽃이 있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안오 안돼 안 돼! 살아서 간다. 나무도 안가져왔네 아아 세상에나 지하세계에 갇혀있거든요 여기서 노동하고 있어 지하세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다이아 한 다섯개씩은 가져가야될것 같아 근데 철 여기 철 진짜 많거든요 30개야 벌써 30개 얻었어 어 이거 내꺼 만들고 남을 것 같은데 거의 한 두세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군데에서만 철 40개 캤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더있네 한국형 막혀가지고 밤에도 일해 밤을 안자 낮에는 땅 밖에서 일하고 밤에는 땅속에서 불 끄고 일하고 아 이거 그래갔다 갇혔다 아 이거 나가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죽으면은 철을 한 세트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돌아갑시다 아 이거 어떻게 나가지 또 어, 이제 아 느낌 세하다 제발 제발 아 여기서 죽으면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안돼 <웃음> 아, 아. 여기서 진짜 안 됐는데. <웃음> 물속에서 죽어 가지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아, 대나무집쪽 이쪽에서 죽은 거 같거든요. 아딱 여기서 죽었는데. 어? 여긴가? 여기 같은데? 느낌 이 느낌이 여긴데 아이고야. 못 찾겠다. 이거 시간 다 갔다. 그래도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농사만 잘 되면은 이제 빵은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자, 우리한테는 빵이 있다. 철곡갱이 하나만 있으면 철또 많이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아까 전에 거기 철이 많아 그러면은 우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갈 사람들 구합니다 이거 타고 내려가자 가자 타세요 타세요 어거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이러면 내려오는 길 확보되지 않을까? 어 이러면 내려오는 길도 확보되잖아 오케이 됐다 저쪽에 다이아 하나 있네 근데 여기는 짤짤이 다이아가 많네요 한 개씩 있는 다이아가 많은데 많이 있진 않고 여기철 구워놓을게요 쓰시고 아 근데 고기가 어? 빵 갖고 계시네 빵키워두기 잘했다 양동이 있나요 양동이? 양동이가 있으면은 위에서 떨어질 때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동이.. 양동이 없다고요 아까 전에 물양동이 있었잖아요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저줬다고요 어? 저나 없는데? 어디 떨어졌나 본데요 땅이? 아 잠깐만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은데요 주세요 양동이 어디 갔어요 이거 손톱님 뒤주머니에 있는, 있는 것 같은데? 뒤주머니 뒤져봐도 돼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안준것 같은데?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제 뒷주머니에 있었어요 양아치가 될 뻔했네요 우리 이제 철캡시다 사람들한테 철세트를 보급해 줘야 돼오 다이아다 다이아.. 다이아 두개 그럼 지금 다이아 총세개거든요 다이아 옥게이 만들자 이만큼의 투자는 해야 될것 같아 확실히 투자를 하면은 돌아올 거야 제발 간다 다이아 코인 다이아 옥게 코인 간다 거기도 다이아 있어요? 와 이거 동굴이 그냥 보물상자인데요? 이거 지금부터 다이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로 다이아 뿔립시다 제가 다이아고깨 두개 들고 있어요 저 여기서 잃어버리면 큰일납니다 나 다이아고깨 두개 들고 있어 어, 하나 줄게요 오면은 드릴게요 아 깜짝 놀랬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신발이 아니 진짜 너무 들어서 크리퍼인줄 알았어 어우 깜짝 놀래라 다행히, 절대 안 입고 싶어가지고.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신발이 보이는 거야. 근데, 크리퍼 신발이랑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철, 지금 우리가 철이, 그럼 총몇 개지? 다 구워지면은, 뿔 아홉 개. 어, 다리 있으세요, 부추 선물로 투구 드릴게요. 어, 투구 있으시네? 그러면 어, 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안 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뒤에 물이 있어서 다행이다. 어, 빵 드세요, 빵. 빵 있죠? 아, 이거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만들자. 아, 위험하다. 재밌네요 동굴팜이 이거 진짜 날리면 안된다 하는 간절함 그런 재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어? 다이아 하나 발견? 또 다이아 꽤 넉넉한데? 이 정도면은? 현재 상황 다이아몬드 다섯 개에다가 어? 위쪽을 한번 가봅시다. 지금 위치 우파루파 있는 이 기기낀 동굴. 아얘 이름이 우파루파가 아니라 그거던데? 아 뭐였더라? 이, 이 친구 이름 뭐였더라? 아 아홀로틀, 아홀로틀. 다시 풀어주자. 이름 좀 보려고 잠시 포획 좀 했습니다. 어갈색 갈색, 갈색 아홀로틀이 있네. 생각보다 좀 거대하지 않, 않나요? 생각보다 크 큼. 아, 다이아 너어놓고 가? 다이아 다섯 개, 이거 좀, 조금, 위험한데? 여기다 다이아 두면은, 느낌이 좀, 넘쳐가는거 아니야? 못든쳐가게끔 파쿠르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위쪽에다 놔야겠다. 여기 정도면은, 못뭐 훔쳐가겠지. 어, 어, 어, 상자, 어, 상자. 너무나 쉬운 파쿠르였군. 감사, 가죠. 여기, 철도에서, 누가 철도 더 많이 캐다 시합할래요? 철도 많잖아요. 근데 <웃음> 아직 준비 시였는데 아 시작합시다. 자 철도 열심히 좀 해보자. 사실 다이아 다이아 곡괭이죠. 조금 더 빨리 켤수 있죠. 전에 캐둔거아 반칙이죠. <웃음> 창고에서 가져오는 거는 <웃음> 상자를 찾으면은 거그 안에 철도가 많으니까. 너한 방을 노려볼까? 철도 철도 철도 캐가자. 다이아 한개 걸자고요. 어? 상자 찾으셨나? 갑자기 갑자기 한개 걸자는데? 아 거는 게 맞으려나? 그래요. 다이아 하나 갑시다.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이 철도 있는 곳 찾은 거 아니야? 어? 다이아다. 다이아가 있네. 아, 어? 독거미. 아 독거미로 죽어보셨네. 좋은 경험 하셨네. 따릿한데 되게. 저한번 죽어봐가지고 독거미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 독을 맞으면 은 뒤통수에서 날라오는 화살이 문제야. 철도 다켠거 같죠? 이상 철도가 없어 보인다 2층도 다 캤고 어? 여기 아직 남았다 어..여기서 쫓기고 계신데? 독대미기 입으셨다 <웃음> 아이구 여깄네 어우벽 어, 타고 다니는거 봐와 생긴거부터 그..좀.. 징그럽게 생겼어 아 독! 진짜! 아 때리는게 잘 안보인다 오씨 어.. 때리는 게잘안 보이네요 쪼금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만 스포너가 3개네요? 어? 다이아 차, 찾으셨나? 오 상자를 찾으신 건가? 광산 같은 데에 상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어딘가에 상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여 도꼬비 스포너 도꼬비 스포 4개다 하나 더 있는데요? 철도에 이렇게 스포너가 많은 경우도 있나? 여기 상자에서 다이아 나올 확률 좀 높은데 꽤 괜찮은 아이템 나오는데 아 여기서 실 얻을 수 있어도 좋네 실로 이제 침대 만들어도 되고 거기 너무 위험하다고요? 어딘데 오! 찾았다! 상자 찾았습니다 레일 꽤 많이 얻었네요 저 레일 지금 거의 두 세트 얻었어요 레일 대결은 몇 개신데요? 63개? 한 세트... 한 세트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DC 안되냐고요? 다이아 한 개에서 DC하면은 그러면은 중고 다이아도 받을게요 중고... 다이아 중고로 중고 거래 가능합니다 쓰던 다이아 이것도 받겠습니다 아 다이아도 꽤 많이 갖고 계신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도와주러 가겠다 도와주러 가겠다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여기까지 어어와어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아니 어어어어 그냥... 뭐야 하늘에서 크리퍼어떨어지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사라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어어어디 죽... 있어야 되는데, 그럼 떨어졌으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어? 아이 근데 진짜 어디갔지? 나 곡괭이가 안보이네? 광산에 올 때마다 자꾸 손해가 발생해 다이, 다이아 곡괭이 어디갔어 이거 다시 만들려면은 다시 만들려면은 내가 캔 다이아보다 더 써야되는데 <웃음> 어디간거야 대체 아니 어디갔지 진짜? 그 사이에 사라졌네 아니 이게 여기서 떨어졌고 어? 어 있다 뭐야 생겼어 뭐야? 다행이다 휴 진짜 어, 다이아 발견? 고기 동굴에서만 얻은 다이아 상당하고 얻은... 철도 상당하고 오! 다이아 엔더진주 틈틈이 뭐야! 땅팠는데 다이아가 나왔어요 <웃음> 거기가 <웃음> 없네 돌이 없어가지고 땅을 좀 팠는데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마크 철도... 한 400개 있거든요? <웃음> 얼마나 큰거야 <캔> <웃음> 우리 엔더드래곤 잡으러 갈때 철도 이어서 가면 되겠다 엔더드래곤 테마파크 어? 좀 부자 되셨네요? 이야 가파를 놓칠 <웃음> 수 없다 나도 만들고 와야겠다 라고 났을 때의 보상 저도 보상하다 꼈습니다. 제가 왜 바지 만든지 아십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다이아가 뭐 주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웃음> 다이아가 뭐 지나가다 주울 수도 있잖아요. 저쪽 갈 거거든요. 저쪽 갈 건데 횃불이 없어요. 어?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동굴에 꽂혀 있는 횃불 있잖아요. 이거 환경 오염 아니에요? 이좀 곳곳에 꽂아놨네. 아니 잔뜩 꽂아놨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다이아 신들렸거든요. 혹시 믿어보실래요? 정상적인 길은 아니지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딱 파면 은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 내려가면 동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딱 다이아 오게이니까 제가, 제가 할게요 옆에서 그 촛불 촛불 깔아주세요. 어, 아니면 제가 밑에 거팔때니까 순톤이 위에 거 파줄래요? 오, 꽤 빨리, <웃음> 빨리 캐는데요? <웃음> 새로운 방식이다. 2인 굴파기. 굴 파기. 나왔거든요? 자, 지금 여기 위치가 마이너 49. 여기서 합하면 나오겠다. 근처인데? 오 진짜 동굴 나왔어 에이아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오늘 진짜 다이아 신 들려가지고 이런 동굴에 하나쯤 있을 법한데? 뭐, 어? 색깔이 다른데? 어 뭐야? <웃음> 새로운 동굴이? 어? 어 뭐야 또 새로운 동굴 나왔는데요? 느낌이 다른 곳을 팠더니 동굴이? 여기 진짜 있겠다 여기 있을 법한데? 어 찾았다! 때마다 쑥쑥 나오는데요 이쪽 느낌 좋다 여기 여기 생긴 거부터가 생긴거부터가 다이아있을거같은 동굴 여기 막힌게 어? 여기에 색깔이 다르지? 뚫고 내려가보실래요? 뚫고 내려가자 자 순턴이 이쪽 이쪽 위에 위에 파주세요 위에 랩할테니까 집 어떻게 가냐고요 하나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그 10년전에 갔던 길도 기억해가지고 가거든요 길길좀 잘해오요 어? 여기 왔었는데? 이러면서 가요 네비게이션입니다 어디더라 근데? 길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어, 아닌데? <웃음> 막힌 길인데? <웃음>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맞아. 길 알고 있어. 여기, 여기. 아, 저, 지름길, 지름길 갈게요. 지름, 지름길이거든요. 그.. 막 엄청 귀한 자원은 아니에요. 세, 세, 예, 생긴 건 예쁘게 생겼는데. 여기 파볼까요? 여기 느낌 좋은데. 어? 다이아? 뭐야? <웃음> 신 들렸다. <웃음> 아, 근데 그 다이아가 있어요? 아, 뭐야? 진짜 다이아가 있는데. 아, 진짜 어디, 어? 어, 많아. <웃음> 다이아 많아. <웃음> 아, 몇 개야? 어, 아, 많은데. 아, 진짜 뭐야? 아, 그냥 벽을 파는 오 어, 뭐야 진짜 다이아맛은데요오 진짜 신들렸는데? 아 이거 진짜로 지나가다 동굴에서 판다이야 만화 다이야파티야 몇개야 이게 진짜 많네 다이야 진짜 많다 이만거 진짜 많다 묵태기야묵태기 웅택이. 이건 진짜 많이 나온 거긴 하다 어 옆에 하나 더 있네? 하나 <웃음> 더 있는데? 아, 우리 이제 파티합시다 하나 둘넷 다, 나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 하나 더 있네? 열둘 열셋 열넷 열타 아까 전에 하나 캤어 심지어 16개가 있어 무슨 한 번에 어, 한 번에 20개가 생겼네